부평군은 지난 27일 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구청 대회의실에서 기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조진메이슨 대학교 한국갈등관리연구소와 갈등관리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채우고 지역을 키우는 경제도시 부평 5월 첫째 주 부평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부평군은 지난 27일 2021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구청 대회의실에서 기념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은 해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산업 현장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임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상생의 노사관계를 통해서 기업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인물을 발굴해 수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산업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 근로조건 개선, 노사협력 증진, 안전교육 분야 등에서 공헌한 모범근로자와 노조간부를 엄선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352석 규모의 시상식장에서 수상자와 축하객 등 30여 명 이내로 참석자들을 제안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사회적 안전거리를 철저히 지켜 진행됐습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우수한 공로로 회사와 지역에서 귀감이 돼준 근로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며 코로나19 이후 미래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 한국갈등관리연구소와 갈등관리에 관한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부평구가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원활한 갈등 해결을 위해 한국조지메이슨 대학교 한국갈등관리연구소와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부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효율적인 갈등 관리를 위해 국내외 갈등관리 전문기관과 상호협력을 통해 갈등 예방과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협약에 따라 갈등관리에 관한 정책자문 공동연구 등 필요사항, 협상, 조정, 중재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지식정보 교환과 인적교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공공갈등 협력에 더욱 노력해 국내 갈등관리 분야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차준태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도록 국내외 갈등관리 노하우를 지역 현안에 활용해 주민소통과 갈등 해결 역량을 높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무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평구 갈산일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5월 한달 동안 혼자 사는 40, 50대 취약 계층총3 0가정에 즐거운 치킨데이를 선물합니다. 한땀한땀 한 잎사귀를 피워내 마침내 빚전에는 나무의 그늘 한 자락. 이 감성적인 글귀는 바로 부평구 여름편 공감글판 최우수에 선정된 전지영 씨의 창작시인데요. 선정된 전지영 씨의 문화는 디자인 작업을 거쳐 오는 6월에 구청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평구청 볼링선수단 소속 전예란 선수가 국가대표에 발탁됐습니다. 구청 소속 홍소리 선수 역시 국가대표 상비군에 선발됐는데요. 부평구청의 자랑, 전예란 홍소리 선수의 행보를 우리 부평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인천이음내 온라인몰이 인천직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인천직구란 인천상품을 유통마진 없이 직접 구매한다는 의미인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수수료 부담 없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10% 캐시백과 함께 인천에서 생산한 우수한 생산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이음 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임산부 지원 서비스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하세요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는 4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실시합니다 지원 서비스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역산 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다양한데요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이제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스한 봄바람과 함께 벌써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등 행복한 날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는데요 행복한 기념일인 만큼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물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올해는 힘든 시기가 지속된 만큼 우리 서로를 향한 편지 한 통으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